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, 이거 두 장, 뭐, 와, 38만이라고? 철푸 와하하하. 자, 그리고 여기 막 뭐가 잔뜩 붙어 있어요. 나, 자, 이번에 뭐 빠직 할 거거든. 빠직 한보장 빠직, 와! 봤나 방금? Yeah. 자, 아이 구, 반갑습니다. 오늘 이제 발렌타인 장날킹, 이름하여 발짝킹이 나왔습니다. <웃음> 생방에서 여러분들이 발짝킹발짝킹 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발렌 장날킹, 그지? 발짝킹이 나오게 됐다. 정말 곰돌이 귀엽습니다. 기존에 장날킹 거랑 코스튬이 호환이 되다 보니까 아주 쉽게 다 풀업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고 성물도 호환이 됩니다. 성물 호환돼서 자신은 전체 스킬로 피해를 주면 출혈이 부여가 되는데 야, 출혈이 뭐냐 이랬는데 출혈이 준 피해의 90%가 출혈로 붙는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 전체기의 약전기인데 90%의 약정기 세게 터지는데 그게 90%에 해당하는 출혈이 붙는다면 상당하지 않겠는가 오런 희망의 회로를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또 어떻게 됩니까 요정종족 친구가 있으니까 공관 10% 증가 주피 10% 증가 그리고 7대제 체력 근력 속력의 7대제가 같이 함께하니까 기본 능력치 8%씩 증가 16% 증가 맞나 계산 잘 해야 돼뭐 이것저것 받았어요 이것저것 받았다 자 가봅시다 맛있다 이게 봐봐 엄지또 이게 바로 저 제격 들어왔네 또. 나 어떡하라고 이렇게 어, 지금 디버프 에 걸려있고, 착 쓰고요. 그 다음에 약점 피해 팍 쓰고, 그다음 하루에 시젤이 서 뿌는 거라 자, 가봅시다. 더블린 팩트 팍팍팍 한번 걸고요. 약점 피해! 팍! 어? 23만? 23만이라고? 자, 그러나 출혈! 자, 출혈이 걸려있습니다. 아, 그런데 멀린 거는 감전 추가가 안 되니까, 그러면 다음번에 이렇게 봅시다. 얼마거 먼저 쓰고, 그지 감전, 어머나. 네, 이렇게 된다. 말랑말랑 젤리 죽었어. 형 진짜 발작하는 거 아니지? 뭐, 신캐 리뷰할 때마다 각고가 되어 있어요. 아, 사대천사. 어? 야! 두장 떴다. 자, 이거 때리면 어떻게 되노? 감전 일어나고요. 감전이라서 주피 30%가 더 일어나고. 파크닥, 파크닥. 이거 맞나? 자, 반갑습니다. 기르님. 자, 갑니다. 빡! 32만 7천. 자, 이제 한번 더. 쫙! 빡! 우와! 맞나? 자, 거기다 지금 감전의 취를 들어갔거든요? 다음 턴에, 아, 풀겠네. 아, 이 말을 지키셔야 되는데. 빠직하면 시젤이 막다잡빠지겠는데 이거. 그지? 오, 이거 채팅창 반응도 나쁘지 않았는데, 방금? 채팅창. 와 봤나 방금? 잠깐만 뭐가 쉘이 빠지카는데쉘이확끄닥잡아지 붙었는데? 빠지카면서잡아지 붙는데? 주위 구스만 가능한 대입니다 그럼 인정 이거 아무나 따라하시면 안 돼? 구경 한번 해보세요 마가리우드 왜안푼 거지? 제가 보기에 어차피 진거유틱각 잡아주신 것 같아요 마가리우드가 풀수 있었어요 근데 출혈질이랑 한번 보시라고 한번한것 같아요 딜이 어느 정도 떴는지 궁금하네 와반갑습니다반갑습니다아 그래? 마가리우드는 못 풀어? 아 엘레인 때문에 못 푼다고? 아 엘레인 스킬 버프 불가 와우. 그것도 일종의 버프였으니까 못 푼다 이 말. 어? 잠, 이거 뭐고? 아 이거지? 이러시면 어떡해요? 이거 나 어떡하라고 합쳐서 쓸게요 왜냐면 제마가힘 돌아오면서 풀 거잖아 그지 그래서 빡! 46만 9천 약간 개그로 때렸는데 46만 9천 정도는나왔다 출혈 피해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빠지우 뭐? 뭐그 방금? 뭔데? 뭔가 출혈 빠질까면서 자빠졌어요? 우리는 이제 곧 죽겠지만, 어쨌든 우리는 출혈 딜을 봤다는 거. 요거 딜도 한번 봐야지. 빠크닥, 빠크닥, 오도도도까지 한 번. 아 어, 뭐, 뭔데, 방금? 자, 사탕을 고백합니다.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! 27만 볼천 <웃음> 자, 우리 또, 궁한번 시원하게 맞아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요건 맞아봐주면 안 되나? 진짜. 이게 약한건데한 번만, 진짜. 한 번만. 결정! 형, 눈이 촉촉해. 어, 지금 맞아주는 거 아니야? 설마? 설마? 우와! 저궁쓸수 있었는데 안 쓰셨어요. 이거는, 시면 한번 맞아봐드리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우와! 역시 헬리 우와! 뭐가 방금? 야, 뭐 때문에 죽었나, 정마 자, 헬림이 자, <웃음> 이거는 진짜 리뷰를 도와주신 거예요. 이미 나는 다 터졌고. 근데, 이 각을 한번 보여주시네. 어떻게 때려야 더 세게 때리노? 자, 크닥 해보자, 그냥. 자,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. 자, 확, 쏙! 저분 방송각을 아시네요. 와, 민심 덕상, 헬림 야, 자, 이거 좀 승패를 내가 졌어 자, 크닥! 하면서. 자, 안 된다! 자, 안 돼! 죽이지 마. 아, 그거 한번 보고. 있... 시면딜 안보고싶은데그 우와 이거 뭐 20만 나왔는데 방금 트이고 중독이 16만 감전이 12만 떠서 죽었네요 진짜? 중독 16만 감전 12만? 장날킹보단 좋은데 장날킹보단 좋게 나온 것 같아 그거 상위로 나왔는데 뭐 어차피 지금 메타에서는 찌밥이겠지 근데 상당히 좀 놀라운 정도는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잠깐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말이죠 아 이거 두장인데 써볼까? 두장 못 참겠다 야 두장 쓸게 왜냐면 1인기도 쓰고 전시기도 써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1인기 중독 딜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거 두 장, 뭐... 와 38만이라고? 철푸덕 와! 야 이게, 이게 이게? 자 그리고 여기 막 뭐가 잔뜩 붙어 있어요. 나잘 해석도 안 되는 뭐가 막 세리 붙어 있거든. 두 크닥 파카오. 두두두 두. 자 이번에 뭐 빠지갈 거거든. 빠지금 보장. 파식, 와! 봤나 방금? 피델리 피반 빠졌고 그 옆에 서있던 애죽어었다 전마가 풀고 싶어도 풀 수가 없었어요 꼬찍하면서 죽는거야 그냥 야 장난킹보다는 훨씬 좋은데요 여러분? 야, 잠깐만 이거 덱 조금만 잘 연구해보면 찐덱 만들지도 몰라 이거? 자 일단 단일기도 한번 구경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착그닥하고요 좋아 선물하나 줄게 자, 그만 셀때는 되게 세던데자 갑니다 철푸덕 자 지금 근타로 들어있는 비델리거든요 이번에 이제 한번 딜을 보여줄것 같긴 한데 우리도 패멀루나잘 안죽습니다 한번 치봐주세요 치고 흡혈 많이 못하면 죽을수있어요 바지칸데요 중독 감전 출혈 3개 음, 와 괜찮다. 자, 우리 뱀멀 시켜 주지 않습니다. 근태을 들은 님뱀멀 빠직. 와, 봐. 이 정도. 근데 풀피네요, 또. 풀피 맞아. 자, 이렇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도 한번 걸고 철푸닥. 빡! 아, 이게 튀기 안 나. 딜이 안 나오네. 발자킹, 젤리, 젤리킹도 괜찮네. 젤리킹. 어, 여러분. 와, 뭐, 빠직하긴 하는데, 흡혈이 하도 좋아가지고, 죽이지는 못하고, 있습니다. 어? 자, 시멘딜 구경 한번 해보겠네요.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이킬낼수 있을 것 같거든. 킬안 내볼게요. 시멘딜 이랑 구경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. 자, 나가지 마세요. 나가지 마세요. 제발! 시멘 한번 구경할게요. 쏴! 착! 53만이 터졌거든? 빠직한다 말이야? 빠직한다 말이야? 빠직! 까지. 1렙입니다. 1렙인데, 이거 풀업이었으면 빠직할 때 죽었을 것 같아요. 자, 요번에, 어, 뭐가 저거! 뭔데 방금? 야, 뭔데? 갑자기, 아, 이렇게 갑자 출혈이 18만이었어? 심연 딜이 중독으로 들어가서 그렇다고? 아, 맞네. 심연 딜이 출혈로 들어갔네. 야, 이거 뭐꼬? 야, 야, 의문사 댁이다, 야, 이거. 형, 발자킹 맹철이 서 맹회입니다. 맹회입니다. 딜은 지금 좋게 하는 거 맞아요. 자, 와, 찐댁으로 들어오셨다. 자, 요거 해서 감전을 줘서 c 피 30% 증가하고 잠깐 이번에 이성 한번 써볼까? 그럼 출혈이 더 세지 않을까?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. 두 장은 우리 몇번 봤으니까. 요렇게 해서 이성을 한번 볼게요. 쫙! 철푸닥! 와 442,000. 2천. 4만2 0 0 0에다가그 비례한 어떤 지금 디버프들이 붙은 거거든. 흡혈 못하는 사람들이 이번엔 다 죽을 것 같은데. 와! 어, 형님, 잠깐만요. 흡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꽉꽉꽉. 흡혈하셨고. 형님, 잠깐만요. 아유. 우리, 와, 배 아, 뱃살, 아, 뱃살이 터져버렸어요. <웃음> 세상 쓰레게 나왔을라나? 야, 그못 우리 죽이면 우리가 죽는다. <웃음> 못 죽이면 우리가 죽어요. 박사 박사! 뻥크동자 디버포가 좀 많이 들어가있다보니까 힘들어왔구나 아, 힘들어하면서디버포좀 풀려버렸고 팍 뽁숭 뽁숭 팍 크다까지 좋아 연매를 잡아야된다 팍팍팍팍 뭐잡았습니다 잡았고요. 아, 연메이 힘이 돌아왔는데, 우리 페멀루나 근타로 들어있을 때 단단합니다. 한번 치봐주세요, 예. 카크당. 요정 하나 잡아보고 있고, 엄청 흡혈했을 거고. 일단 연맬 얼티밀한테 이기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, 그지? 어, 그거, 거기에는 안 된다. 카크당. 페멀루나 매집 하나는 진짜 장난 아니긴 하죠? 진짜 매집 좋긴 해. 이걸 다 견뎌? 요 이걸 다 <웃음> <웃음> 차단 걸려있어가지고 그림 한번 만들어 봐 이거 슬프게 쓰지 말고 어차피 쉽게 못 죽여요 근데 저기에 무명까지 있으면 개미치 아! 이걸로 이제 힘 돌아오고 치겠다는 얘긴데 몇 성인가요? 단얘기 1성 일성. 1성은 아 버텨주죠 1성은 버텨줍니다 오 <웃음> 한번 써볼게요 트럭 복성 굴레가 3개 있어가지고 죽 맞는다고 죽는 데가 아니라가지고 잠깐만 제가 한개 있을 때 하면 풀리지? 이게 순서 헷갈려 개성인 거는 힘들어하고 붙고 스킬 효과인 거는 붙고 힘들어하고 막이렇잖아그지자 이렇게 되게 되겠고 이제 힘들어 왔는데 <웃음> 어쩌다가 갑자기 도장깨기 컨텐츠가 되네? 도장깨기 안쓸 수가 없죠? 차단거리죠? 소에 걸려있어? 오, 와 터졌다 야씨씨 야, 치명 터지니까 몸 박살났네 야 이게 바로 우리 장라이킹이 쏘아올린 멋진 공이었다 지난판이었습니다요 덱으로는 마지막 판 한번 해보고 오. 제가 보기에 우리 발자킹 아이디어들이 지금 막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 야 조, 조크야 야, 잠깐만 아니 이덱 조크가 이제 이덱콤보해주로들어왔네 진짜 좋은 거 맞지? 조크가 아마 그 얘기를 해주로 들어온 것 같아 아니 내가 이 덱을 선보였는데 어차피 스백발이다 안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어 좋고 좋습니다 알겠죠 랭킹 1위도 이 덱을 쓴다 개 좋습니다 저들 말랑말랑한 덱 실험하고 있는데 <웃음> 왜 때려 잠깐만 이것도 농계다 이렇게 하고 두근두근한 거 한번 때려 볼게요 좋아 초크동 12만4천 나오고 중독 끌었습니다 흡표를 하실 거고 아 죽겠네 그 때는 죽겠는데 이제 우리 곰돌이를 때릴 거란 말이지 우리 곰돌이한테 너무 큰기대를 하지 맙시다. <웃음> 이런 무서운 형들이 나타나면 녹아요. 젤리다 보니까 녹습니다. 야, 이 발랭킹 기자스가. <목소리> 라고 하셨죠? 구수님이. <우선이? 웃음> 어, <이게 웃음> 내가 할 말을 너무 정확하게 써주셨는데. <웃음>